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를 짓게 한 것인데 다윗은 거의 시인이죠. 굉장히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신앙의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의 모든 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저 역시 이 시편을 매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의심며 십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곳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냐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래로다. 이 시편은 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흔어 우리는 양이, 어, 성경에서는 흔히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목자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그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 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면도다. 그렇죠. 양들이 풀 먹을 수 있으면 어, 부족한 것이 없죠. 그리고 그곳에서 먹기도 하고 또잘 수도 있고 그런 풍족한 그런 초장에 있는 곳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면 양들에게는 최고의 삶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우리말로, 우리말로 그냥 번역이 안 되고 한자로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 두려워 하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면 살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현대의 삶에서는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한 요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런 모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신다는 말은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염려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들은 어, 목초지에 있다 보면 목초지에는 많은 뭐 여러가지 해충들도 있었고, 있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파충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 목, 목동이 그러니까 목자가 갖고 있는 그 막대기로 그것 모든 것을 양들로부터 지켜 주기 때문에 어 내가 나를 이와 지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안전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굉장히 다위시음목 원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어 양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전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바르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바르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바르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고개를 들면 좋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개를 들면 직장의 상사들 혹은 어 위아래 누구든지 우리의 원수가 되고 늘 자기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 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있다는 과정하에서 그런 모든 원수로부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최고의 찬사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물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나이다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엄청 상사에게 깨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 회식자리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다 치워놓고 너 엄청 깨진 나에게 어 잔을 베풀어주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 되겠습니까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와의 집에 영혼이 음, 살리려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내 평생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고 내일 하루가 아니고 어 지금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40대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위로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모든 아픔을 감싸주시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일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기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마다 어 저는 이 기도를 오래전에 다 암송하고 또 암송했지만 그래서 제가 읽는 어 언어는 현대 성경이랑 좀 다르게 옛날에 외웠기 때문에 어 요즘은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이 되어있지만 옛날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번역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른 초장에 그 입술에서 이게 어 뭐 내리속에 박혀서 잘 바뀌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푸른 초장 인 열심히 실만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렁려와의 오해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치만 곧장에 달린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여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